야 이분 잭밭을 노리시는구나 6만을 걸었네 <웃음> 한번 실패했고요 아 쏘리 쏘리 아, <웃음> 아 내가 컨디션이 안 좋나봐 이거 아 이게 느낌이 좋지 않은데 <웃음> 시리즈 죽여주세요 후원해 뭐요? 님께서 하지 마시고 다른 저, 저 말한 사람이 후원을 하세요 저 말한 사람이 후원을 거려야 돼 다른 사람이 해주지 마세요 저거 저 버릇 나빠져 그래야 저런 거안 하지 이제 다들 로스릭에 모여있나? <웃음> 이게 경쟁률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제가 웬만하면은 좀 새로운 사람 위주로 뽑으니까 그런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? 과연?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? 엘든링 이제 4개월 남았다고요? 음. 와... 4개월 남았어? 대단한데? 4개월이나 남았어? 아 진짜 별로 안 남았네? 제발 저는 그때까지 저는 큰 사고 없이 없... 이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Bye. 와 Bye. 진짜 니들 정말 못됐다 안 올라가다가 내가 딱 그... 앞에까지 오면은 딱 올라가는 거 먹어 죽일 놈의 새끼들 아닙니까? 이거! 아나살 oh, 여러분들 그래도 그유비 분들 도와줄 때는 그좀 정상적인 컴마로 하고 들어오시죠?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 그럴 리가 없지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라 진짜 기겁해서 도망가겠다 이거 얼굴 잘 가려요 특히나 요즘 옛날보다는 뭐 덜하지만 은방수치 다들 지켜야 되니까 마스크 꼭 챙기시고요 아 근데 우리는 해당이 안 되구나 이미 죽었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<웃음>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이미 시체인데 아! 이걸 사네? 말도 안 돼. 와, 이걸 사네? 야, 씨. 어? 저걸 또 죽네? 음. 아, 음, 떨리지 않아요? 포인트 한번 볼까? 포인트 건 사람들? 여기서 잠깐 트위치 예측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트위치 시청 중 채널 포인트가 쌓이게 되는데 쌓인 포인트로 베팅을 할수 있습니다. 스트리머가 설정하고 시청자가 맞추는 단순한 게임이지만 만약 틀리게 되면 걸었던 포인트는 모두 증발하고 한강수원이 올라가게 됩니다. 야 이분 재팟을 노리시는구나 6만을 걸었네 <웃음> 자 예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일단 옆으로 해서 와야 되거든요 옆으로 해서 한번 실패했구요 어 이거는 제 의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비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 두번째 두번째 갑니다 아아 <웃음> 아. 아, 쏘리 쏘리 <웃음> 아 내가 컨디션이 안 좋나봐 이거 아 이제 마지막 갈게요 아니 내가 항상 항상 잘할 순 없잖아요 아 이게 느낌이 좋지 않은데? 지금 마지막이거든요 아! 아니 이거를 아이고 이걸 역, 역배를 해버리네 이거는 진짜 그래서 한강온금을몇이지한번더 <웃음> <웃음> <시째? 웃음> 고? 한번더 고? 고 머리를 차릴 수 있으면 머리를 머리를 <웃음> 이번에 성공하네 <웃음> 야 이건 크게 봐야지 크게 봐야지 이거는 어 역배들 정신.. 정신 들어 이제? 역배들 정신 들어 이제? <웃음> 그니까 러 못하면 아 이게 못하면 진짜 아까울 텐데 오늘 딱 10만 포인트 만들고 가, 딱 꿀잠 자면 딱 좋잖아 어? 나 30초 드립니다 빨리 하세요 생각할 시간을 안 주겠어 아 홀로 끝날 것같은 이거? <웃음> 어? <웃음> 어 여기서? 여기서 짝을? 아 짝으로 끝났네 <웃음> 저분 아까 그 몇백 포인트로 시작해서 3만 8천 포인트 모으셨던 분다 날라갔어 <웃음> 이거를 제가 몇번 해보니까 느낀게 엄청 많이 잃으신 분들은 딱 채팅창에 사라져있어요 I want to die <웃음> 채팅창에 사라져있어 보면은 애가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든거지 아.. <웃음> 뭔가 잘못됐구나 딱 느끼는거죠 거기서 어어? <웃음> 어? 홀이에요 아직? 아니야 홀이야? 어 홀이야? <웃음> 스포리아? <웃음> <홀이야? 웃음> 안 썼어. 어, 못쓴 거지, 사실. 어, 홀이야? <웃음> <웃음>